안녕하세요 코리아나비 한국어 강사 황현섭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은 뭐뭐 은는커녕 입니다 a는커녕 b 같은 형태로 사용되면서 은는커녕은 a도 아니고 b도 아닐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a는 b보다는 더 좋고 어려운 것 이런 단어가 오게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등은커녕 2등도 못하다. 시험을 쳤어요. 네, 1등 했어요? 아니요. 2등 했어요? 아니요. 둘다 못했어요. 그럴 때 1등은커녕 2등도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1등은 A, 2등은 B로 네, 1등이 2등보다 더 좋은 것, 더 어려운 것알수 있습니다. 형태 변화는 간단합니다. 은 아니면 는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앞에 오는 명사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을, 받침이 없을 때는 는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애인은커녕 친구도 없다. 네, 앞부분에 온 명사 애인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우유는커녕 물도 없다. 네, 앞부분에 온 명사 우유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는을 사용한 경우를 알수 있습니다. 은는커녕을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띄어쓰기인데요. 은는커녕의 띄어쓰기는 헷갈려서 한국인들도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에인은 커녕처럼 띄어쓰는 것이 아니라 에인은커녕으로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것이 맞는 표기입니다. 네, 은는커녕은 A은는커녕 B도 못하다, 안하다,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1등은커녕 2등도 못하다, A는커녕 친구도 없다, 우유는커녕 물도 없다. 이처럼 은는커녕을 사용하면 반드시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합니다. 은능커녕을 쓰는 문장은 그래서 조금 슬픈 느낌을 풍기게 됩니다. 네, 앞부분에 명사 뒤에 은능커녕을 소개해드렸는데 동사나 형용사 뒤에도 은능커녕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와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만드는 기를 붙여서 뭐뭐 기는커녕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때도 앞부분과 똑같이 뒷부분에 못하다 안하다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리다 걷다 두 동사를 사용할 건데요 달리다는 기를 붙여서 달리기 명사 형태로 바꿔주고 걷다 또한 기를 붙여서 걷기에 명사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리기는 커녕 걷기도 못하다 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달리기 못해요, 걷기 못해요,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못하다 지금까지는 뒤따르는 것이 못하다, 안하다,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은는커녕은 다른 형태의 문장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의 문장은 A, 은는커녕 B만하다 ]의 형태인데요. 이때는 둘다 아니었던 앞부분과 달리 a는 아니에요. b는 맞아요. 이때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a와 b는 때문에 반대 의미 가 되는 단어들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근 그리고 야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두 문장을 사용해서 은능커녕 b만 하다 만들어 보면 퇴근은커녕 야근 만하다 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퇴근 못해요 야근해요 퇴근은커녕 야근 만하다 이번에는 형용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춥다 따뜻하다 역시 반대되는 두 단어이죠 각각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춥기 따뜻하기 를 이용하면 춥기는 커녕 따뜻하기만 하다 춥다 아니에요. 따뜻하다? 맞아요. 춥기는 커녕 따뜻하기만 하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내용을 붙여줄 때 뭐뭐 읊는 커녕 뭐만 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슬프기만 했던 앞부분 내용과 달리 읊는 커녕 뭐뭐만 하다는 슬프기도 하고 또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는커녕과 정확히 같은 기능을 가진 문법이 있는데요. 은는고사하고 이 또한 a 아니에요 b 아니에요 a는 b보다 좋은 것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a은는고사하고 b도 못하다 안하다 없다에 부정적인 내용이 뒤따르는 형태로만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등은고사하고 2등도 못하다 A는 고사하고 친구도 없다. 우유는 고사하고 물도 없다. 은는 네, 읊는 고사하고 은는커녕과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는커녕은 A 은는커녕 B로 A 아니에요. B도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주로 A는 B보다 더 좋은 것. 더 어려운 것이 오게 되고 은는고사하고와 바꿔서 정확하게 같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는커녕은 두 가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는커녕 b도 못하다 안하다 없다 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뒷다르는 문장과 두 번째는 a는커녕 b만하다 처럼 a와 b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해 줄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없다 네. 직업 없어요 아르바이트 없어요 직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없다 두 번째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못타다 자동차 못타요 자전거도 못타요 자동차는 커녕 자전거도 못 타다. 세 번째, 쓰기는 고사하고 있기도 힘들다. 쓰기 힘들어요. 읽기 힘들어요. 쓰기는 고사하고 있기도 힘들다. 자, 마지막은 다른 형태의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그 영화는 재미있기는 커녕 지루하기만 하다. 이 경우 재미있다 아니에요. 지루하다? 맞아요. 재미있기는커녕 지루하기만 하다. 대조적인, 반대되는 두 형용사를 사용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